저는 제 아이에게 투자와 트레이딩을 가르치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투자와 트레이딩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아이에게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전달했던 내용을 두서없이 적어봅니다. 투자는 가격과 가치를 다르게 보고 트레이딩은 가격과 가치를 동일하게 봅니다. 투자는 현재 가격과 가치를 비교해서 그 차이가 클때 매수해 현재 가격이 가치에 근접했거나 가치를 초과할 때 이익을 실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핵심은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기업의 공시를 통해서 과거의 가치는 숫자로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의 아이디어 중 하나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 완전히 배제하고 기업의 공시에 나오는 과거의 숫자를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기초 데이터가 숫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잡고 쉽게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단점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빠져있고 기업 공시 숫자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 가치와의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대한 여러 종목을 담아서 이러한 위험을 회피합니다. 트레이딩은 현재의 가격과 가치를 같다고 생각하며 엄밀히 이야기하면 가치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가격만 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격 변동의 모멘텀을 보고 오르기 시작했을 때 따라 들어가서 모멘텀에 떨어졌을 때 팝니다. 혹은 가격이 과하게 내렸을 때매수에서 반등을 할때 매도합니다. 기타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은 가격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사고 내릴 것 같으면 팝니다. 투자와 트레이딩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동일한 점은 둘다 돈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투자도 해보고, 트레이딩도 해보고,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되며 투자와 트레이딩을 서로 섞어도 좋고, 분리해서 따로 두 개를 운영해도 좋습니다. 돈을 늘린다는 목적만 달성된다면 어떤 방법도 다 괜찮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이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 돈을 늘릴 방법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다. 나이가 어린 너에게는 투자와 트레이딩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투자와 트레이딩을 위해서는 돈 말고 아주 중요한 게한 가지 더 필요하기 때문이야. 그건 바로 시간이란다. 투자의 경우 실제 가치가 반영될 시간, 트레이딩의 경우 가격이 오를 시간이 필요해. 내가 가진 앞으로의 시간은 아빠가 가지고 있는 시간보다 훨씬 많아.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 아빠보다 더 돈을 많이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다. 아이가 이해할 만한 예시들로 가자. 장난감, 포켓몬 나라의 보물 등등 그런 예시를 뺐고 제가 적은 글을 다시 읽어보니 아이에게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는 싶기도 하네요. 그래도 조금 도움은 쉽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